안녕하세요 주식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윤석열 정권이 어, 헬스케어 산업을 어, 미래의 반도체 산업과 어, 같은 수준으로 어, 끌어 올리겠다는 이런 그 정책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용기기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미용기기 업체는 이제 하이로닉 부터 휴젤까지 이제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미용기기 피부 어, 미용 의료기기 상승의 배경은 중국 리오프닝 또 마스크가 해제됐죠.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미용기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 개인 미용기기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피부 미용기기 시장 전망을 보시면 의료기기 시장은 10년째 연평균 10%씩 성장하고 있는 이 성장산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피부 미용, 레이저, 시장이 57%, 또 미용 임플란트 시장이 4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글로벌 피부 미용 시장은 3.3% 연평균, 어,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규모는 18%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주요 미용 기기 업체의 실적들을 보시면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어,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살펴보실 미용기기 의료 관련주, 한번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를 여기서 찾으면, 비오리가 어뭐 상당하죠. 지금 뭐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어 지금 PBR 8배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미용기기 평균 PBR은 4.18배입니다. 거의 두배 수준을 넘고 있는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죠. 그리고 제테마, 235배의 높은 펄을 받고 있습니다. PBR은 5.7배 어, 그리고 메디톡스 어, 지금 뭐이 보톡스 경쟁에서 이 대웅이 밀리면서 대웅은 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어, 이제 반등을 했, 했지만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었고 메디톡스가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대웅이 를 앞섰죠. 이제 1조 3천억 메디톡스가 1조 4천억으로 어 이제 앞선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중에 시총이 가장 높은 놈은 휴젤입니다. 1조 5천억. 그리고 시총이 가장 낮은 놈은 이제 하이로닉 1조 아천억 원대에 있죠. 어이 표는 시총이 낮은 거에서 이제 높은 순으로 이렇게 정리가 정리를 한번 한 자료고 어이 휴메드기 같은 경우는 이제 2등입니다. 퍼는 12배로 여기에 있는 종목 중에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PBR은 1.8배, 이 평균에 비하면 이제 거의 반 토막 정도 나있죠. 하이로닉 같은 경우도 1.37배 수준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부채 수준을 보면 비오리가 이제 11%로 가장 낮죠 이게. 어, 그리고 2등 2등 주중에는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어, 종목이 이제 고점 대비해서 약한 7% 정도 아래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제이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만원선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만원선을 돌파할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J시스메디칼이 PBR이 평균 4배지만 얘가 이제 가장 높은 9.85로 가장 고평가가 되어 있죠. 이 J시스 그리고 클래시스가 이제 6배 정도, 요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다음 이들 종목의 차트와 한번 사업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닉 어, 메디칼 피부 미용 기, 의료기기 제조업체입니다 어, 그래서 뭐 눈썹 리프팅 또 피하지방 어, 지방층 감소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하이로닉이고 이 기업에 보시면 실적이 22년 어, 3분기 실적을 보면 시 단기 순위 32% 증가 뭐 증가는 했죠 하지만 이딴 업체에 비해서 어, 증가율이 좀 낮습니다 어, 이 미용기기 업체 중에 이제 낙폭으로는 가장 큰안 이, 이 오르고 있, 있죠 지금 상태는 어, 지금 13,000원이 최고가 수준이고 현재는 이제 7,000원대에 있습니다. 어, 이루다 어, 피부과, 안과, 치과 전문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한번 그 신고가를 쓴 이후에 어,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전에 어, 뚫지, 뚫지 못, 했던요 7,000원대죠. 요 7,000원 나인대를 이제 돌파해서 상승 중에 있었던, 어, 이루다. 슈메딕스. 어, 얘, 얘는 이제 퍼가 가장 낮죠. 얘가 낮지만, 어, 이 전에 한번 이, 이 고점을 한번 찍었습니다. 29,000원대에. 그리고 이 저항선 나인대에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어, 있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28,000원대를 어, 이 거래량이 어느정도 실리면서 뚫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다시 밀릴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131% 증가를 했고 슈원스 글로벌이 대주주입니다 약 4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어, 또이 기능성 화장품 매출이 증가하면서 어, 이 성장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휴메딕스 비올이 어, 뭐 차트를 보시면 뭐 아름답죠 이렇게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이제 1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고 꾸준히 지금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어, 단기순위 281% 증가 영업이 151% 증가 이 보시면 이제 피부 리포, 리프팅, 기미, 홍조, 화상, 여드름 어, 피부 쪽 관련된 기업이 뭐 상당히 좋습니다 제 테마 얘도 톡신 관련 주죠 어, 영업이익 365.8% 증가, 단기순이익 흑자로 전환하면서 어 지금 중요한 라인대에와 있습니다. 지금 이 전에 뚫지 못했던 요 고점 라인이죠. 22,000원대를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요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실리면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여기를 더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끌고 갈지는 여기서 이제 꺾이는지 여기를 기반으로 어 이제 바닥을 좀 다지면서 상승할지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인터 로조 얘는 렌즈 관련된 업체입니다 노, 노안 관련해서 렌즈 업체고 현재 뭐 고점 대비해서 이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루트노닉 의료용 레이저 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피부 피부 의료용 레이저 기기 업체고 피부 탄력 주름 개선 할리우드 스펙트라 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의료기기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얘도 뭐 거래량을 한번 실리면서 이전 고점 부근까지 이제 바짝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추가적으로 이제 어 힘을 좀 받는다면 요전 고점 라인 때까지도 어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jc스 메디칼 pbr 이 가장 높죠 에는 피부 탄력 뭐 피부 콜라겐, 어, 뭐, 요런 쪽, 피부 관련 쪽입니다. 피부 미용, 어, 미용 쪽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순이 283% 증가. 어, 다시 이제 요 만원대를 돌파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밀리느냐,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뭐 거래량 수준이 어, 이런 좀큰 거래량으로 어, 뚫어야 이, 이 라인을 어, 상승시, 상승세로 좀갈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어, 자가재생 촉진 어, 이 바이오 전문기업입니다 어, 얘도 뭐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개인용 미용기기 관련주입니다 어, 슈링크 피부탄력기기죠 어, 클래시스 대웅제약 어, 나락으로 갔죠 이번에 보톡스 경쟁에서 어이 패하면서 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더 이상 이제 빠질지는 여기서 대량 거래를 터트리면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탈을 했죠. 여기서 어, 그리고 이제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 더 빠지기는 찔리는 어이 미료 의료 기기 시장 또 제약주 흐름이 또 개선된다면 여기서 이제 반등을 크게 좀 돌릴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메디톡스 단기순이익 65% 감소, 영업이익 10% 감소. 어 지금 뭐 보톡스 경쟁이 치열하죠. 하지만 또이 어 보톡스 경쟁에서 어 승자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어 상당히 높은 수준대까지 지금 상승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격도 어 상당히 이제 벌어져 있습니다. 21선과. 휴젤에도 보톡스 관련주입니다. 어 낙폭이 이제 상당히 컸었죠. 이전 고점 부근에서 정확히 이제 어 밀리면서 꺾였습니다.